자 일단 S는, S티어는 는 S 정상적인 타치마키, 저희 지금 보상으로 받는 거 말고요 정상적인 타치마키와 자 금속 배트 그리고 소닉 소닉의 전작이랑 차이가 있는 게 원래 소닉이 자일에 타였거든요 하나밖에 못 때리는 거였는데 이번에 광역으로 때려도 그더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로스 그 그다음에 메르자르가루 다 M티어이고요 지금 현재 소닉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아황도 예, 아, 예, 달라요 달라 다릅니다. 근데 둘이 같은 라인업에 붙어요, 요아 그래? 응, 파츠마키는 하나만 키울 수있 없어. 그러니까 한국 한정 파츠마키는 여러분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좀 분석해서 성능이 좀 나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A 예 황금 볼 제노스 동재 아마이 마스크 그리고 아 예. 얘가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예, 올라간다고? 원래 예, 예, 아 이게 예, 원래 좀 중복스테이 뭐, 느낌인데. 어쨌든 일단은 그리고 게리안슈프 그리고 여기가 아... 실버팽 실버팽이 근데 아까 친구 공유로 네, 해서 두번 하면 얻을 수있이요 실버팽이 실버팽 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수라 오! 그리고 미역머리 오! 미역머리도 A라고? 미역이 오! 미역도 많이 올라갔는데 네 오! 아모고릴라도아모고릴라가 A에 있네요 뭐 예전에... 예전이랑... 수왕이 B에 있고 아모고릴라가 A에 있네 어 이게 암신이 있는 그 티어 표지진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이랑 다르게 원래 수아이 저 티어가 높아야 정상이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톰 마스터 메탈 라이트, 그리고 프로마키리, 그리고 반에이게 그리고... 아... 이 친구 이름 뭐였더라? 아! 우리가 사무라이 제자인데 아 맞어 이로고 보니 사무라이 없냐? 근데 여기 사무라이가 지금 없어요 어 여기 사무라이가 없어서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A티어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고요 그리고 역시 에이급 피어로지만 에스급 피어로지만 어... 프리즈너 프리즈너가 B에 있고요 그리고 모기 그리고 요 박사 있잖아 이 박사가 B에 있네요 이 킬러였는데 그리고 수왕 백신맨도 B에 있고요 스마일맨도 B에 있고요 후부키 B에 있고 호케가오 B에 있습니다 리돌왕이 C에 있네요 진소아, <웃음> <웃음> 네왕지아왕이 <웃음> c 집이네요 그리고 천공왕은 D에 있어요 천공왕이 D에 있고 아얘것도이름을 알아서 한테 먹었네 네. 그래서 티업들 보면은 한 요정도로 되는데 s 에서한 두개 잡으면은 좀 상타일 것 같네요 오늘 일단 소닉을 잡았으니까 이 타츠마키가 이제 한국 한정 타츠마키랑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레벨 15 구간에서 5명의 캐릭터를 돌릴 수 있고 최대 9명의 캐릭터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캐릭터 운영, 파티 운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조금 더 팁을 주자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한국 한정 타츠마키 그리고 친구 공유에서 실버팽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노스도 역시 이번에도 시작부터 주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캐릭터들을 일단 얻고 포기을 많이 돌리셔야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왕 네. 시작하실 때 에스피어 뭐 하나, 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안 떴다 싶으면 또 새로 빨리 하시고 미세하시고 응, <웃음> 봉제가 S에 있을 줄 알았는데 A에 있는 게 살짝 간적이긴같아 어, 미역머리가 A에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일단 티어표는 요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